안녕하세요 앱스플라이어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앱스플라이어 sdk 로 인앱 이벤트 트래킹을 설정하고 고급 인앱 이벤트를 활용하시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내용에서 어떤 인앱 이벤트를 트래킹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첫번째로는 기본으로 트래킹하는 이벤트들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다양한 패러미터를 통해 그 데이터들을 더 확장되게, 더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확보하세요. 이렇게 확장된 인앱 이벤트 트래킹을 앱스플라이어에서는 고급 인앱 이벤트, 영어로는 rich i 앱 이벤트 트래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앱 이벤트가 종이박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이벤트 속성 값은 이 종이 박스를 나누고 있는 칸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앱 구매 이벤트를 예시로 설명을 해본다면, 인앱 구매가 발생했을 때펄 체이스라는 이름으로 이벤트 발생 여부를 트래킹 하시겠죠. 그런데 그거 이후에 더 상세하게 해당 구매의 매출 값은 얼마인지, 어떤 고객 아이디의 사용자가 어떤 아이디의 상품을 몇개 구매했는지 결제 방식은 카드였는지 혹은 어, 통장 입금이었는지 해당 구매에 대한 우리 내부의 주문번호는 몇 번인지를 함께 트래킹하셔서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하게 매출 트래킹을 하실 수 있고 추후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내부 자료와 비교하실 때에도 정확한 값을 바탕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급 인앱 이벤트를 구현하기 위한 코드를 보여드립니다. 이벤트 밸류 풋 이후 부분에 AF Purchase 혹은 Complete Registration과 같은 이벤트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상세 항목으로 afrevenue라는 패러미터를 사용하여서 매출 금액은 얼마인지, 혹은 어, 아이템 아이디, 혹은 아이템 네임이라는 패러미터를 임의로 넣으셔서 상품 아이디는 어떤지, 고객 아이디는 어떤지, 주문번호는 몇 번이었는지, 결제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앱스플라이어 로데이터 보고서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트래킹한 내용은 이후 파트너사의 동적 리마케팅과 같은 상품을 이용하실 때에도 함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앱 구매 외에도 회원가입 이벤트를 트래킹하시면서 회원가입 유형을 이메일로 가입하기, 전화번호로 가입하기, 네이버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결 등으로 구분을 하시거나 장바구니 담기를 트래킹 하시면서 이 고객이 어떤 상품을 담았는지를 함께 트래킹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개발사에서 내부 자체 데이터가 있겠지만 앱스플라이어를 통해 마케팅을 통해 유입된 사용자가 발생시킨 전환에 대해 고급 인앱 이벤트 속성값으로 해당 데이터를 모두 담아두신다면 마케팅 담당자님께서 손쉽게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후 매체사로 발송하실 때에도 간단한 설정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앱 이벤트 설정 및 고급 인앱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인앱 이벤트를 트래킹하시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더 깊은 단계의 마케팅 성과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프로드 추정 및 진성 유저를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유튜브 비디오 노트에 담겨 있는 링크를 통해 저희 연동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인앱 이벤트 트래킹 추가 과정에서 더 궁금하신 점은 서포트 골뱅이 앱스 플라이어.com이나 담당 CSM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